요즘 출근값을 비롯한 자재비와 인건비 등으로 공사비가 오르다 보니 상가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의 생각이 많아진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축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겠다거나 심지어는 공사비가 내리면 그때 공사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상가주택 등을 짓기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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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 규모의 공사 면적이 150 내지 200평 정도 되는 상가주택이라면 거의 10억 원을 상회할정도 금액이니 일반인들로서는 아무라도 덤벼들기 어려운 금액일 텐데 이러한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비와 노무비가 계속 오르다 보니 사실 이런 건축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물가가 오르는 것이 철근 등 공사에 관련된 자재나 노무비만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친 것이기도 하고 특히 요즘 주택 등에 대한 임대나 전세금액은 이미 엄청나게 올라 있는 데다 최근 들어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임대료도 눈에 띄게 오르고 있다 하고 이러한 임대료는 비단 물가나 공사비 상승 뿐만 아니라 1인 가족 증가 등으로 향후 이러한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요즘은 웬만한 지역에서는 몇 세대의 임대 가구를 전세로 주는 경우에 아무리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고는 해도 그런 공사비를 충당할 정도여서 사실 상가주택 등을 지시려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사비를 조달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체로 많은 건축주들이 자기 자금 외에 대출을 이용하고 임대료나 전세금으로 공사비를 마련하는 등 소위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도 있어서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볼때 자재비나 노무비가 올라 공사비가 증가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상가주택 등을 짓는데 지금처럼 좋은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과연 공사비는 얼마나 올랐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평생 설계와 건축을 해오면서 사실 요즘처럼 공사비가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는 작년 중반기부터 많이 올랐는데 요즘도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도에 의하면 지난 4월에도 전달 대비 공사비가 약 1%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작년에 비해서는 약 12%가 넘게 오른 데다 금년 들어서 조금씩 더 오르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승 품목 중에는 원유와 관련된 원자재들 그리고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들어가는 철근과 금속제품의 가격이 올라서 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 2인 내인 대형건설회사의 지난해 상반기 평당 건축비는 작년에 비해서 약 100만원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이는 철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인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불러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대형건설사 수주 담당자들은 건설자재업체로부터 발주처까지 모두가 공사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발주처와 하청업체 사이에 끼어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인 서울 강동구 동촌주공재건축사업이 공사가 중단된 숨은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급등한 원자재 가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자재값 급등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2020년 증액된 공사비도 서울 아파트 평균 평당 공사비보다 낮은데 최근 급등한 이러한 공사비를 인정해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공사가 중단된 것이 아닌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상가주택공사 현장에서는 어떤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 이와 같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에 대해서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도급공사는 물가 상승률 3% 초과 시 공사비 상향이 가능하고 대형건설회사 등은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과 발주처와 예미콘이나 철근 등 공급업체와 어느 정도 대화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상가주택 등 소규모 공사 현장과 이런 공사를 진행하는 소규모 시공회사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평균 공사비 20% 인상을 요구한 골조공사 업체들은 공사비 인상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겠다 하고 네미콘 업체들도 이단 말까지 가격 인상이 관철 되지 않으면 수도권에서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등 하도급 업체의 공사 보이콧이 속출할 전망으로 관련 제품의 납품업체들은 공사 중단까지 거론하며 건설회사에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소규모 공사도 도업 계약서에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정을 건축주에 요청할 수 있기는 하지만 관객공사나 대형공사 발주처와는 달리 소규모 공사의 건축주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경우나 또 이러한 현실을 잘못 이해해주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공식적인 요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사진행에 차질을 빚어 공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까 전전 근거하는 현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대형 건설회사마저도 공사 수주를 하기에 겁이 날 정도라 하지만 상가주택과 같은 소규모 공사를 견적하고 수주 상담을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레미콘이나 철근 등 자재비와 전체적인 노무비 단가를 어느 정도로 반영해서 공사비를 산출할지도 그렇고 또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공사비 내역서를 그대로 입찰에 제출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현실을 반영한 공사비 내역서를 그대로 제출했을 경우에 공사비 증가에 대해서 현장처럼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건축주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또 경쟁을 해야 하는 입찰에서 현실을 반영한 높은 공사비가 어떻게 작용될지 염려스럽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앞으로도 공사비는 계속 오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공사비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지 내릴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또 조심스러운데 사실 이런 자재비 등의 물가상승은 국제적인 요인이 작용된 것으로 우리나라만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코로나가 어느정도 진정되자 새해 각국에서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내세우며 개발사업도 증가하고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발생해서 원유나 시멘트 등 각종 관련 제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자재 가격 인상과 노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르자 실제로 대형 건설회사를 비롯한 공사 관련 업계의 경영실적 악화가 예상되고 있고 특히 이러한 공사비 상승은 아파트 분양가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서 정부나 관련 업계에서 계속 이런 자재비나 노무비 등 공사비 상승을 펑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공사비 상승으로 어느 정도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영향은 아파트 등 부동산 값 상승을 불러오게 될 텐데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문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의 핫 이슈가 된 상황에서 현 정부가 이러한 사태를 넉넉고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아 언제까지나 계속 공사비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 희망적인 견해를 보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에 러시아산 원자재 수출 중단과 공급 차질로 인해서 원유나 시멘트 관련 제품이 폭등하긴 했지만 언제까지나 이런 수출 중단이 이어질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이제는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는 기미를 보임으로써 국제적인 요인으로 인한 원자재 상승도 누그러질 수 있다는 것도 계속 자재의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리라는 관측도 있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공사비가 올라 건축을 보류하거나 공사비가 내리면 그, 그때 건축을 하겠다는 건축주에 관한 것인데 이와 같이 요즘 철근, 레미콘 등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오른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려는 사람들 가운데는 계획하던 건축을 보류하겠다거나 공사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도 되겠느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공사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런 건축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악재인 것만은 사실이고 부담이 들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물가나 인건비 등은 매년 상승했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내린 적은 전혀 없었고 또 실제 대규모 공사가 아닌 상가주택과 같은 소규모 공사에서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실제 오른 공사금액이 계획했던 건축을 보류할 정도인지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는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류나 설계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서 정확히 얼마가 올랐다고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나고 보면 항상 그때가 가장 좋았던 때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마 내년이나 그 후로도 차라리 그때 지을 걸 그랬다는 그러한 후회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평생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지켜봤지만 항상 공사비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건축을 했었고 또 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공사비가 오르면 따라서 건물의 임대료도 또 건물값도 덩달아 오르기 마련인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오른 금액이 공사비가 오른 몇배 이상이 될 것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사비가 올랐다는 이러한 보도나 소문이 주는 심리적인 영향은 현실과는 다르고 특히 공사비가 내리면 그때 집을 짓겠다는 생각은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것은 언제 오른 물가가 그렇게 내려본 적이 없기 때문인데 물론 철근 등은 시기에 따라서 다소 가격 변동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변동된 금액이 공사비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로 그때 건축을 하겠다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고 오히려 이런때보다더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자 이제까지 공사비가 올라 건축을 보류 하겠다 또는 공사비가 내리면 그때 공사를 하겠다라는 등에 대해서 첫번째로 공사비와 상가주택 건축에 대해서 두번째는 과연 공사비는 얼마나 올랐을까 세 번째로 상가주택 공사 현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인가? 네 번째로는 앞으로도 공사비는 계속 오를 것인가?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공사비가 올랐다고 건축을 보류하거나 공사비가 내리면 그때 건축을 하겠다는 건축주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공사비가 상승한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상가주택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건축을 하는 공사업체나 임대사업자, 심지어 정부에서도 고민이 깊을 것인데, 특히 작년부터 오르고 있는 원자재값과 덩달아 오른 노무비 등은 아무리 국제적인 요인이 작용되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물가와 인건비는 매년 일정한 정도로 꾸준히 상승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이번과 같은 공사비 상승은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이기 때문인데 아무튼 지금은 모든 상황을 잘 고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이 등 있으시면 선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보유하고 계신 필지에 대해서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연결된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기본계획 즉가설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